희영 터리 자칭 구원자, 네 숨통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끊어놓겠어. 구 구원자. 아케나인 잔챙이들에게 오냐오냐 보호받으니까 행복해? 위협은 그만두세요, 벨라나. 왜 구원자님을 공격하는 거죠? 잘 지켜봐 너희가 그렇게 싸고 도는그 녀석이 내 채찍 한 번에 픽 나뒹구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줄게 <웃음> 방두센서 기동 추적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를 사러 나가시는군요. 동행하겠습니다. 멍청하긴 그야 당연히 너 같은 벌레들을 떨쳐내기 위해서지. <웃음> 헐빠진 표정이네 벌레를 피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납득이 안 된다면 장미 가시에 대한 신화라도 알려줄까? 머리가 안 좋다면 이렇게라도 교양을 쌓아봐 옛날 옛적에 큐피드가 난생 처음으로 장미를 봤어 큐피드는 장미가 너무 아름답다면서 키스하려 입술을 내밀었어 그리고 마침 그 장미 안에 들어있던 꿀벌이 있었어 깜짝 놀란 꿀벌은 침으로 큐피드의 입술을 쏘아 이를 본 여신 비너스가 그 꿀벌에게 분노해서 벌들의 침을 모조리 빼서 장미 줄기에 박은 거야. 넌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? 잘 뜯어보면 참 불합리하고 성격 나쁜 신이지. 너와 정령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유리한 님의 실상도 어쩌면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. 장미 줄기에 가시를 박아두면 큐피드가 더 따끔거려 할 텐데 왜 비너스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라고? 이 이상 장미에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잖아 뭐야, 넌 머리가 없어? 역시 너랑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 하, 순식간에 공기가 텁텁해졌어 불쾌해 예상치 못하게 널 만나서 그래 썩 꺼져